지마라, 지마라, 형님, 누가 여기 내가 그냥 여기 여기다 여기다. 내가 그냥이 말이야, 뭐 정신이 안 차릴래 잡고 부산 왔는데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형님. 우리가 여기 해운대 이쪽 인근 근방을 예. 다 접수할 거다. 알겠습니다, 형님. <웃음> 네. <웃음> 부산 박살 레시어 그뭐 어제 부산여자다 꼬시고 유혹하고, 오늘 뭐. 어, 네. 부산 다 죽었다. 돈 그대 봐라. 하들돈 많아 보이는데 돈 떼더라 다 뜨더라 안녕하세요 네, 아 어, 안녕하세요 구하시는데 여기 앉아있습니다 남의 자리에 어. 여기 그냥 바다 구경하고 자리세 2천원입니돈 내고 구경해라 돈 내고 자리세 2천원입니다 돈 많이 쓴다 진짜 빼는데 진짜 줄라고 하는데 <웃음> 누구 거지로 하나 가자 얘들아 형님 저 탕후루 하나 먹고 싶습니다 탕후루 뭐했나아니 손이 어디 있니까왜사고못기지 아, 이거 빵 크네. 아이 얼마씩 이거 가게 얼마입니까? 가게에 10번. 10? 뭐야 가자! 그래, 가자! 뭐야, 그 공평이 뭐야? 우리리아게임 와우! 아, <웃음> 오십니니까총 아, <웃음> 아,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Have a nice day yeah, 아까 저분 여기 뭐가 이렇게 막 여기 총이 있던 거같 하지마라 그총 아니라더라 아, 총 아닙니까 형님 그거 말고 딴 거라더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형님 형님 네. 저 엉덩이가 저희 큰엄마 전부 칠때 그엉덩 인데 형님 그래 네, 맞나 어저좋습 형님 <웃음> 멋지십니다, 형님. 형님, 여기서 아가들한테 한 20만 뜯어가. 아. 우리 노래방은 노래도 모르고. 누구? 해안사발이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해도 먹고 예, 와봐 주지, 형님. 여기가 예, 예. 로드다. 이쪽은 이제 사람이 없고. 아무 이거 이 누가 봐도 여기 보라고 붙여놓은 거 이거 뭡니까, 형님? 원아시아 페스티벌 여기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해가 돈좀 걷을 수 있겠네. 이 정도 수준임, 형님. 그래. 우리가 가면 그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맞나? 예이 출연이 좀, 좀 별거 아닌데 하하 <웃음> 누구나 올었다 있지 뭐? 있지 뭐?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아니 그달라달라달라 달라, 달라, 있지 뭐? 사달라 아니 죄송합니다 형님 <웃음> 뭐 맞나? 사이먼 도미니사 뭐? 사이먼 도미니 어, 우리 가가지고 여기 좀 출연해달라고 한 삐지 해볼까요?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님 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우리 무조건 출연입니다. 가서 그냥 내 이름 딱 말하면 메인 무대 바로 올라갑다 이름 뭔데형님 유령할 때 유령할 때. 가자. 안녕안녕하 무대 서는 데들 바로 무대 거리고 그냥 아, 아 그럼 노래 대충 부르고 걸린지 해야이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엘리베이터인데 뭐 스님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놀라> 아하! 반야 봤다! 봤다! 고 금방 좀 웃게 돼요 그거 어. 백코필라에 나오는 거키 작으나? 키 작으나? 니네 그, 생각, 네 생각, 네. 네 생각이다 나마 그,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안좋아다안좋다 나만 따라왔나? 아. <웃음> <웃음> 잠시지요 님잠으십 형님, 잠시 형님 가야 돼고님수 형님, <웃음> <잠시> 줘, 형님. <웃음> 형님. 형님 잠으십시오 형님 안 먹나? 형님 잠으십시오 형님 영업시간에 빵을 먹으면 진짜 잠으십시오 차갑다 네. <웃음> 원 아시아 베스티그 참가하고 싶은데 아 그게 그래, 보니까 뭐 별거 없던데 우리가 한번 나가서 얼굴 한번 살짝 비춰주면은 뭐 퀄리티 올라가고 하니까 이쪽 아니고 아 뒤에? 이쪽 네. 아니면? 아니 된다 어디까지 어디로 가야, 가야 돼요? 돼요? 저쪽로 조직 세계는 음. 대가리를 치고 윗대가리에 그래 미소 봐라 지금 미소 봐라 눈마주쳤대 지금 미소가 거의 개그맨지 마생이다 지금 뭐하는데? 뭐이브라뭐 하는데? 뭐 oh, oh. 어쩐 일로 오셨어요? 까불지 말고 앉아라 앉아라 막그 우리가 할말 있어서 왔습니다 예? 음, 그부사그 원아시아 페스티벌 음. 다 같이 저 젊은 아들끼리 그뭐 즐기는 그런 파티 현장인데 예? 그런데또 우리가 빠지면 <웃음> 할까? <웃음> 어, 당연하죠 빠지시면 안 되죠 <웃음> 엔딩 무대에 좀세워주십시오 아, 엔딩 무대에 설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의 끼와 순발력을 <웃음> 이제 보고 <웃음> 순발력 죽입니다 3명씨 아무거나 운띄워주십자첫 번째 문구 비 뭐하는데 지금? 3연씨 만하면 아니 뭐 제션을 주고나서 비해 B.O.F V! 비가 오는 날에 와오 아. 오늘 같은 날와아 대박입니다 다들으십에아 아, <웃음> 재미 더럽게 없습니이 끝입니까? 까지있아푸아푸자 <웃음> 잠시만 형님 <웃음> 뒤에서 지금 비웃음 들렸습니다 막 돌았나 아니, 형님 참으십오 형님 그만해라 왜 이러는데 형님 참으십쇼 형 <웃음> 그래 여기 무사 아이가 아따 회사 크네 아, 형님 이시작해 봐라 보자라보자라 나름이 아이고. 우리가 그 F 어, 가를좀 하고 싶은데, 혹시 뭐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웃음> <웃음> 아그뭐 이치나 그뭐 사이먼 도미니 그런 아들도 뭐, 무대 위에서 하고 우리도 우리도 그 옆에서 한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뭐이집막그 사람들만 주인공입니까? 우리도 그 주인공을 좀 하자는데 내가 왜그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 공연의 서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다시 크게? 공연에 서는 사람들이 가수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케이팝을 예. 사랑하는 팬들의 문화놀이터입니다. <웃음> <웃음> 팬들을 사랑하는 문화손다말리신다니다 <웃음> <웃음> <웃음> 그거 며칠에 합니까? 그거? 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됩니다. 7일간 됩니다. <웃음> 7일간, <웃음> 7일간 야, 뭐, 됩니까? 매일마다 열립니다. 뭘숙식이막 내가 그런대로 뭐 어떻게 하는데? 하나 둘셋넷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못다아다다시다다다다다다다다 저기 커피를 사주세요. 네. 야, 이러니까 무슨 쌈딜를 이겨. 아니어서 쌈인데요